안녕하십니까 12월 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경기침체 경고가 쏟아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년의 경기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골든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주요은행 CEO들의 경고로 투심이 위축되며 증시는 빠르게 내려갔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인한 S&P500 지수가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한 고용시장을 비롯한 견조한 경제지표도 긴축 장기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네요. 유가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긴축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며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과열된 고용시장이 잠잠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최종 금리 상단도 더욱 높게 예상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네요 모두가 긴축 속도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만큼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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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지선인 11,0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7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금일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미정이며